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2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이상입니다. 어, 이거에 자료 두 개를 더 가져 나왔어요 어, 제외의 가능수하고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하고 같이 가져 나왔습니다 1 0 5 2의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규칙수였죠, 규칙수. 어, 규칙은 어, 일반적으로 4회 내지 5회면 어, 이제 그 규칙이 깨질 시기가 된 거라서 어, 임박한 거라서 어, 그러한 자료들 가져 나왔습니다. 어, 화요일날은 회기분석 자료였죠. 회기분석 자료는 내수 중에서 어, 1에서 2수 찾기였습니다 어, 수요일날 어제 1부는 어, 넷중 하나에서 용지 분석이었는데요. 어, 아웃칸 분석 3개하고 어, 넷중 하나 5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어, 2부에는 어, 멤버십 어, 전용 영상을 올려놨어요. 어, 이거는 멤버십 나누리 회원들만 어,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는 자료죠. 어, 목요일날 어, 오늘은 어, 네중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 보시기 전에 우선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 또 하나가 나왔어요.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16, 17, 22, 26, 29, 40, 44 이렇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수죠. 이 일곱 수에서 일반적으로, 어, 한 개에서 세 개는 출하는 그룹입니다. 아주 가끔 네 개까지 출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개에서세개 정도 출하는 그룹인데요.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각자 이 대상수 중에서 어, 제외 가능성이 높은 수가 있다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한 수씩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어,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 제외될까요? 하는 자료예요. 어, 주중에 이제 조사하면서 어, 또 이제 추가로 나온 겁니다. 월요일 날 약수 또는 재수 어, 올려드렸죠. 어, 이번 이 차에 열 일곱 수로 올려드렸던가요? 그렇게 어, 올려드렸습니다. 어, 월요일 날 올려드렸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주중에 나온 자료 중에서 이러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는 보시면 어, 이쪽으로 이렇게 좌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5연속 올라갔습니다. 5연속 이렇게 출했죠? 어, 그러면 이번 2차의 대상 수는, 대상 그룹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지금 이게 좌측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번 2차의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번 제이 2차 대상 그룹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수가 36이에요. 어, 이게 제외될까요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6연속, 7연속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올라갈 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9연속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건 흔한 건 아니고요. 어, 대개 이제 5연속 이상이면 이것도 이제 깨질 시기가 된 건데요. 어, 다만 이 36이 9궁이라서9궁이라서 어, 조금 우려가 됩니다. 9궁이고 지금 오락에 들어가 있죠. 오락에 오락이 어, 그여 수가 지금 출하지 않고 오락까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위험하기는 한 수예요. 36이 또 헌터는 또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위험한 그룹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 구궁이 지금 장기 미출 중이라서 이 36을 이게 출하지 않을까라고 이걸 또 뭐냐면 36을 지금 예상수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출할지 아니 이걸 뭐냐면 좌측으로 4연속 올라가는데 6연속으로 이어가면서 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수집하신 자료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놓고서는 이게 제일수다, 아니다, 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각자 이제 수집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같이 합쳐놓고 보시면 이제 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 메뉴입니다. 넷중 하나입니다. 어 이거는 원본 자체가 뇌수예요. 네 그래서 뇌수라서 네어 이거는 어뭐 헌터가 선별하고 뭐할거 없이 그냥 뇌수 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2차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